오늘은 마마님께서 염색을 명하셨다 참고로 나는 염색을 처음 해준다 이렇게 하 아니 손에다 잡아주고 해야지 시작 전부터 마마님께 혼나는 찬호 앞길이 무섭다 이렇게 잔머리까지 다 해줘야 돼 잔머리 만드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앞에도 잘 해줘야 돼요 자기 때문에 불안해서 앞머리 헤어라인도 해야겠어 전적으로 찬호를 믿지 않는 마마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마마님 안했어? 여기, 여기 안될거 아니야? 아니 할 거라니까? 소심하게 반항하는 찬호 <웃음> 귀여워 으아! <웃음> <웃음> 잘 어울려? <웃음> <응>. <웃음> 조아 죽으려고 하는 찬호 마마님께서 시장하시다 하여 라면을 끓이는 찬호 중간중간 흘러내린 염색약을 닦아주는 자상한 찬호 드디어 머리를 감으시는 마마님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머리를 말리시는 마마님, 사실 이때 난 몹시 두려웠다. 왠지 모를 불안함이 내 가슴을 파고 들었다. 색을 확인하시는 꼼꼼한 마마님, 한마디를 하신다. 아, 망했어. 이쁘게 만 한데 뭐? 내 뿌리가 안 됐잖아. 아이 뿌리는. 말을 잊지 못하는 찬호. 가. 나나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찬호는 나갔다고 한다 끝 진짜 가면 어떡해 이쁩니다 어이고 이뻐라 염색 안 해도 이뻐 미용실 가야 해 미용실 가자 미용실 어, 가자마자 미용실 언니가 어 염색 하셔야 겠는데요 이럴 것 같은데 <웃음> 이랑.